옵션가 부분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려고 한다면 옵션가 여기에 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 판매가가 영원에서 2천원까지 이 미만의 상품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첫 번째 예시, 얘가 1번의 예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이게 2번, 이게 3번의 내용이라고 생각했을 때 얘가 1번의 예시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매가를 1000원으로 설정을 해 놨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판매를 할때 여기 기준에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 100% 이하까지 설정할 수 있는 옵션가가 요 최대 옵션가 내가 추가할 수 있는 옵션가가 이렇게 1000원 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 같이 판매를 하면은 1000원 짜리부터 최대 1,000원에서 1,000원을 더한 2,000원짜리까지 같이 한 페이지에서 팔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두 번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제가 만약에 6,000원이라고 하는 이 판매가를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마이너스 3,000원에서부터 플러스 6,000원까지 붙일 수 있는 마이너스 50%에서 플러스 100% 이하까지 설정이 가능한 것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은 우리가 3,000원부터 12,000원짜리까지 한 페이지에서 팔 수가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옵션이라면. 자세 번째 옵션의 설정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내가 판매가가 만원이에요 그러면 옵션가로 붙일 수 있는 게 마이너스 -50 50%에서 플러스 50%까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50% 5,000원부터 플러스 50% 5,000원까지 이렇게 가격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페이지에서는 5,000원부터 만5 0 0 0원짜리까지한 페이지에서 팔 수가 있다는 라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밑에 제가 다른 내용을 하나 가져다 놔 봤어요 자 종이호일 이라는 걸 판매를 해요 종이호일을 판매를 하는데 제가 너비가 10cm 짜리는 5 0 0 0원에 판매를 할 거고 그리고 너비가 15cm 중자 사이즈 이건 소자 중자 대자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때 15cm는 8,000원에 팔고 20cm는 12,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판매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 제가 판매가가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옵션가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다시 설명을 하나 더 해드리면 자 여기에 여러분들이 종이 호일이라는 게 15cm 0 c m 짜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10cm는 판매가가 5,000원이고 15cm는 8,000원이고 20, 20cm는 12,000원이에요. 그러면 옵션가가 제가 5,000원짜리를 고객들에게 노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옵션가는 안 붙죠. 근데 15cm를 팔 때에는 고객들한테 어, 들어와서 사네 그러면 3,000원 더 내면 두 번째 옵션이 보일 거야 라고 해서 보일 거고 세 번째로는 20cm를 선택을 하면 플러스 7,000원이라고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같은 페이지에 판매를 한다고 하면 판매가를 쓰는 칸에다가는 7,000원이라는 금액을 적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옵션으로 붙여야 되는 이 7,000원이라는 금액이 바로 위쪽에 있는 판매가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 100% 부분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00% 부분으로 제가 들어가게 된다면 판매가를 100%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얘랑 얘랑 같아야지 제가 옵션을 7,000원을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객들한테 보여줄 때에는 판매가를 7,000원으로 적고 할인 금액을 2,000원을 적어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5,000원으로 노출을 해주면 여기에다가 7,000원이라는 금액을 붙여서 이 페이지를 하나에 같이 팔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혹시 가시나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스마트 스토어 페이지도 하나 열어서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우시죠? <웃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음... 윈도우를 하나 끌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얘를 조금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열어 놓을게요. 제 얼굴 보다 중요하니까 네. <웃음> 네, 얘를 여기다 놓겠습니다. 어, 여기에 지금 우리가 판매가와 할인가랑 판매 기간을 쓰는 칸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보면은 판매가를 쓰는 칸이 있죠. 제가 만약에 천 원, 아, 10cm, 15cm, 20cm를 한 페이지에서 팔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7,000원을 적어주고 그리고 할인에다가 2,000원을 넣어서 옵션이라고 되어있는 곳에다가 입력을 선택, 사이즈, 뭐 사이즈 선택 이런식 옵션명을 넣어주고 옵션값에다가 10cm, 20cm, 15cm, 20cm 이런식으로 넣어서 옵션 목록을 적용이라는 걸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선 여기 옵션가를 붙여주시는게 3,000원 그리고 7,000원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 계산을 해줘야지만 이렇게 옵션을 넣었을 때 상품 등록이 돼요. 이렇게 안 넣으시면은 상품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개별로 상품 등록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상품 등록하실 때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이 얘기를 조금 알려드리는 거고요. 단품으로 돌리실 때, 올리실 때에는 할인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가에 대해서는 큰 이슈는 없어요. 근데 한 페이지에서 여러 개를 같이 파신다고 했을 때에 이 유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기장을 판매하시는 분이 작은 사이즈부터 큰 사이즈까지 한 페이지에서 같이 팔고 싶은 거죠. 그렇게 넣으려고 하면 가격의 격차가 많이 발생을 하는 상품인 경우에는 무조건 판매가에다가 할인가를 넣어야지만 제가 이 옵션 값을 입력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상품을 등록하실 때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해 보시고 내가 아 상품에다가 붙여야 되는 옵션 값이 만원이 안 넘네 또는 만원이 넘네 또는 내가 팔아야 되는 판매하는 상품이 만원이 넘나 이세 가지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내가 판매하는 이 상품의 판매가를 얼마로 결정해야 되는지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여기에다가 지금 이렇게 띄워놨는데요. 여러분 이 상품인 경우에는 판매가와 할인가 그리고 할인 판매가를 얼마로 해주셔야지 되는지 한번 계산해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할인가는 우리 아까 전에 보셨던 여기 위쪽에 있는 내용 중에서 이세 번째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옵션가가 15,000원이라는 금액을 붙여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판매가가 옵션가가 15,000원이 붙는다는 것은 판매가가 무조건 만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가격에다가 여기를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세 번째 기준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붙여줘야 되는 최대 옵션가는 50%를 붙일 수 있는데 이 50%가 여기에 있는 15,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판매가는 얼마로 해주셔야 될까요 자 여기에 들어가는 판매가는 지금 여기에 있는 15,000원이 한마디로 50%라는 얘기예요 플러스 50%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50%니까 50%가 15,000원이면 원래 3만원이란 얘기죠 3만원에서 할인을 25,000원을 해줘서 우리가 여기에서 할인을 마이너스 25,000원을 해줘서 할인해서 판매하는 가격이 고객들한테 5,000원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랑 얘랑 이렇게 맞아 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요 가격 두 개는 똑같아야 되고 요 판매가는 여기 있는 최대 옵션 가의 두배가 돼서 판매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요거는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에 옵션 가격이 만원 이상을 붙여 줘야 될 때에는 최대 옵션 가에 곱하기 2를 해주는 거고 내가 만약에 최대 옵션가를 붙여주는 게 7,000원이다. 만원 미만이다 라고 할 때에는 100%를 판매가로 정해주면 되지만 원래 판매하는 가격이 만원 이상이라면 얘가 50%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종이 오일이 15,000원이고 18,000원이고 22,000원이 됐을 때에는 옵션가를 7,000원을 붙여줘야 하지만 이 판매가를 가지고 이 옵션가를 만들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자, 요 판매가 15,000원은 여기 위쪽에 있는 범주 이세 가지 중에서 세 번째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은 15,000원의 50%인 제가 최대로 붙일 수 있는 가격이 7,500원이죠. 7,500원까지 제가 가격을 붙일 수가 있으니까 얘는 따로 할인이라고 하는 가격을 주지 않고 그냥 판매가 15,000원으로 올려서 옵션가 3,000원과 7,000원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매하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7,500원 이상이에요. 얘의 최대 50% 가격인 7,500원이라고 하는 최대 옵션 가격 7,500원보다 만약에 비싼 가격으로 20cm를 판매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000원에 판다고 한다. 그러면 옵션을 붙여줘야 되는 가격이 만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만원은 7,500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판매가와 할인가와 할인판매가 이세 개의 금액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제가 이 종이호일을 판매를 할때 판매가로 계정해 줘야 되는 것은 만원이 넘는 금액이니까 옵션가가 옵션가에 가가옵션 곱하기 2를 해서 2만원이 되는 거고 할인에다가 제가 5천원을 해서 고객들한테는 1만 5천원을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이할인가랑 얘랑 같아지는 거죠. 요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원래대로 돌아가서 올리던, 올리려고 했던 상품이 있어요 자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계산했던 대로 판매가와 할인가와 할인 판매가 요세개가 값이 얼마가 나와야지 이 상품을 한 페이지에 등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또 다른 의문이 되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잘 이해를 하셨으면은 얘는 옵션가가 최대로 붙는 게 12,600원이니까 고객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8,100원이지만 12,600원이라는 금액, 만원이 넘는 금액을 붙여줘야 하니 이 옵션가에 곱하기 2를 했는 25,200원이 판매가가 되고 할인을 17,100원을 해줘야 나의 할인가로 해가지고 고객한테 보여주는 것은 8,100원을 보여줘서 이 가격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매가를 결정을 하실 때에는 이 옵션가 곱하기 2를 해야지 판매가가 나온다. 어떨 때 옵션 가격이 만원 이상이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이 만원 이상일 때는 곱하기 2 소비자가와 그리고 옵션가의 차이가 100% 안에서 내가 옵션가를 붙일 수 있는 이두 번째 기능으로 들어가는 만원 이하의 아, 만원 미만의 상품일 때에는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식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좀 보시고. 여러분 상품 등록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어요. 조금 쉽지가 않게 느껴지실 텐데 영상 여러번 돌려서 한번 계산하시는 걸 보시게 되면 은 아마 조금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은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